자선입니다. 오늘은 주말, 너무 행복한 주말. 저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나왔고요. 지금 여러분, 시가 진짜 보이십니까? 바디 프로필. D-5일입니다 D-5일인데 큰일 났습니다 진짜로 사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몸이 어느정도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컨디션 조절 좀 하고 체지방 살살 살살 빼주고 딱 찍을 때빰빙 해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또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5일 남았는데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건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한 가슴을 좀 채우려고 나왔습니다 자, 이게 지금 몸이 한이 정도 되거든요. 뭐 완전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목표한 정도는 뭐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여전히 어깨나 가슴이 아무래도 평소에 운동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좀 빈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멈출 수 없죠.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인지 모르겠는데 아 알기는 한폭 때리고 가시죠. 아 자, 오늘은 자극 위주로 좀 저중량 고반복을 때릴 거기 때문에 일단 딥스 50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. 갑자고! 맛있다. 중요한 건 뭐다?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. <목소리나> 후, 오케이, 렛츠 고! 아야, 짜, 빠! 까, 빠아아아아아악! 빠! 빠 Bal <목소리나> or, 맛있다. 제가 저번에 밥을 찍을 때는 요밑 가슴이 없어가지고 너무 가슴에 볼륨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딥스로 좀밑 가슴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또밑에 채우니까 위에가 비었네. <목소리나> 아, 진짜 쉽지 않네 이거. 벤치프레스 갑시다. 벤치프레스 100개 갑니다. 어머니. <웃음> 자. 으, 쉬, 쉬, 쉬, 쉬, 쉬. 아, 아. 아, 저는 이 PT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근데 PT 없어도 유튜브 보고 혼자 이렇게 시행차고 겪어서 하면 다 됩니다. 혼자 헤쳐나가는 그런 맛이 있어요. 제, 제가 뭐 운동법이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. 부연 없이 하자. 이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나무자고 아버지! 로 100개 그냥 할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지금 4세트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어. 막색 갑니다. 어. 보이십니까? Don't think just o do. 생각은 뭐 그냥 하는 거야. 가자. 가자. 할머니. 다른 뭐 선수분들이나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취미로 바디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도 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보다 몸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뭐 그들이랑 비교한다고 뭐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 없거든요 저는 뭐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진짜 멸치였어요 이 몸은 제 몸에 이런 근육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멸치의 아이콘 멸치 왕국에 정말 대할 정도로 진짜 멸치였는데 그때 비하면 저는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거든요 노력도 많이 했고 먹기도 많이 먹었고 운동도 나름 대로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길이 있고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체지방이 막뭐 5%대, 8%대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딱 그런 느낌대로 잘나와줄것 같고 특히나 중요한 게 이번 바디프로필 준비하면서 좀 제대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먹는 거 제가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잘 뺐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이제 기대롭 해가지고 이제 더 멋진 몸을 만들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성장했다 생각하고 만족은 아니지만 일단 소개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. 후회는 없고 이제 팔 운동, 복근 운동, 유산소하고 운동을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다음 영상은 바디프로필 촬영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먹방 한번 찍어줘야죠 <웃음>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같은 멸치도 할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니까 네, Don't t h i n 시다 우리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바디프로필 잘 찍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